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홈탭에 보시면 가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성에 보시면 가시성 서브 뉴들이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콜아웃, 뭐, BOM 탭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부품은 숨기고 또 필요한, 필요한 부품은또 보이게 하고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중요하겠죠. 자, 뷰포트에서 액터의 가시성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도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터는 크게 세 가지 상태를 가집니다. 뷰포트 상에 쇼, 보이는 상태, 또는 하이드, 숨겨진 상태, 세 번째는 고스트, 부분적으로만 불투명, 투명해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상태의 어떤 가시성을 가진다. 그리고 액터의 어떤 가시성, 여기를 통해서 조정한 것들은 애니메이션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투명 상태에서 액터가 보이게, 점차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액터의 속성 중에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 키 값을 변경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가시성을 누르면 밑에 서브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에서요, 파일 열기하겠습니다. 자, 기어박스를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카티아에 있어요 어떤 기어박스를 만들어 놨고요. 솔리드박스에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박스의 어떤, 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박스 2014 파일 제안을 보시면 기어박스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미리 보기라는 게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 그러면 환경 설정에 오셔가지고 여기 입력해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 삭제하기, 또는 임시 파일 삭제하기. 솔리드웍스 는 내가 쓰고 있는 버전이 있죠. 2014 버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동으로, 음, 자동 검측 하셔도 되겠지만은, 뭐,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를 2012, 13, 14, 여러 개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자동 검측 기능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특정 버전. 저는 지금 2014만 깔려있기 때문에 2014로 맞춰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원본 파일이 변경사항이 있다고 러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검측을 통해서 열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체크 일반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체크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아시죠? 이런거 환경설정을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은 환경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으면 저장하신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는 로드하셔가지고 이 환경설정 내역을 어, 용을내 그대로 어, 사용해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팔 열기하겠습니다. 기어박스를 여는데 병합해서 열겠습니다. 자유면, 공명 같은 거는 가져오지 않고 솔리드 형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하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설명드릴까요? 솔리드웍스에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솔리드웍스에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에서 여러가지 어떤 분해 조립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중에는 골라가지고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팁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열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러와 주죠. 자 먼저 저는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같은 폴더에 저장이 돼 버리니까요. 저는 이 컨버터 파일 안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물론 뭐 저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걸어놓으면 다른 사람못 열어보겠죠.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먼저 가시성을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거기서 이 가시성 메뉴가 있습니다. 특정 액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두 가지가 더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요. 저는 조금 음,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전체적으로 렌더링 타입을 외곽선이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선이 너무 굵으니까요 전체 다 액터 다 잡으시고 속성해서 보시면 선굵기라고 있을 겁니다 윤곽선 넓이 있죠 요 부분을 아, 0.2 정도로 좀 가늘게 하겠습니다 색상은 좀 부드러운 색상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흰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액터의 어떤 환경, 인바이런트 e 인바이런멘탈 맵이라고 합니다. 환경 맵을 저는 다른 금속, 예, 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실사적인 느낌이 나겠죠? 이런 예, 것들은 나중에 이제 렌더링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스 의 유형은 예, 부전 모서리, 날카로운 모서리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런 탄젠시한 부분들은 엣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형 으을 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구조 모서리를 바꿔놓겠습니다. 자 홈에서요. 일단 가시성부터 보죠. 그전에요 제가 저작을 몇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화살표도 하나 그려볼까요? 예 클릭. 자, ESC 어, 이점에서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 ESC 그럼 하나 그려졌죠? 자그 다음에요. 뭐 이미지도 하나 가져올 수도 있겠죠 2D 이미지 한번 가져볼까요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뭐 경로를 바꾸고 싶으면 누르셔가지고 자, 자 백그라운드에 그림 몇개 집어넣었습니다 자뭐 필요 없는 것도 더 많이 들어있네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있죠 ESC 그 다음에 이제 라벨도 하나 넣었어요 ESC 그 다음에 길이도 한번 측정해보자 클릭 클릭 됐죠 뭐 여러가지를 측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 중에서 두 개의 평면 첫 번째 평면 그렇죠? 돌리셔가지고 두 번째 평면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뭐 따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있다고 라 보겠습니다. 어떤 액터를 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그냥 숨기게 하시면 됩니다. 숨기기는 아주 쉽습니다. 홈에 보시면, 가위성에 보시면, 알죠? 그렇죠? 선택해체 숨기기라고 있죠?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숨기기 하면 됩니다. 숨기면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카티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두 가지 있죠? 비즈블한 공간이 있고, 언비즈블한 공간. 다시 말하면, 어, 저는 뭐 그냥 이성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스와핑 기능이 있죠? 이성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숨기면 저성이 가있죠? 그럼 저성 공간에 가서 다시 숨기면 이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위에 그, 연한 하늘색 배경으로 들어가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전하면 됩니다. 반전하면 숨기던 게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다시 숨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반전하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아니면, 숨기고 그럼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음, 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돌아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패널에 들어있겠죠. 여기에 혼합가시성이죠. 그러니까 패널 2번을 제가 숨겼으니까 다시 체크하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여러 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숨기기 하면 되겠죠. 다시 보이게 할 거면 반전하셔가지고 이쪽에서 다 선택하고요. 이렇게 얘를 숨겨버리면 다시 저쪽에 갔을 때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숨기기였고요 선택개체 보이기 이거는 뭘까요 숨긴 거를 보이게 하는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잘 기억, 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찍고 잠시 어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보이기가 있고 전체 지오메트리 보이기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됐죠 제가 몇 가지를 액터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 어, 뭐죠? 이 콜라보레이션까지도 다 숨기겠습니다. 숨겼어요. 그러면 전체 보이기하고 전체 지오메트리 보이기는 틀립니다. 전체 보이기라는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말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액터, 그러니까 모든 지오메트리와 모든 콜라보레이션. 다시 말하면 어셈블리 트리 상에서 지금 체크 해제된 거 뿐만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에서 체크해진는 것까지 싹다 보이게 됩니다. 전체 보이게 하면요. 그렇죠? 자, 컨트롤 z 해놓고요. 지오메트리 보이게 하면 형상만, 액트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 다 액트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결국은 어셈블리 트리 상에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두 개의 차이점 기억을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겁니다. 선택 항만 지금 현재 선택된 것만 보이고 나머지 기타는 다 숨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네 번째 거는 현재 선택한 것만 보이고 기타는 다 반투명 처리해 버립니다. 고스트화 시키는 고스트 유령이죠, 유령 유령 유령화 시킨다는 얘기죠. 자몇 가지만 컨트롤키 누른 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 항 보이고 기타 숨기기 하면 다 숨겨지죠. 이렇게요. 자 전체 지오메트리 보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고스트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투명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투명 처리되는데 이게 어느 나이 빛이죠? 네. 예. 실제로인 공간을 소평한면 해볼까요? 예. 가시선 반전하면 이쪽에 다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느 나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만 선택한 것만 고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고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투명 처리되죠? 전체 다 전체 보이게 한 다음에요 이 색상이 닮은 검속으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없음을 해보자 한 다음에 얘를 고스를해버리면 이렇게 어느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렌더링에서 요 지금 선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좀그런것 같아요 자 우리 선 굵기 있지 않습니까 한 1로 만들고요 원래 검정색으로 만들어보자. 아, 고스 색상은, 고스트나뭐 크게 변함이 없죠? 네. 되돌리겠습니다. 전체 다 보이게 하죠? 홈에서 전체 지오메트리 보이기 하고요. 선 굵기를 좀 바꿔놓죠? 너비를. 예. 색, 선 굵기가 서로 틀리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 안 되겠죠? 0.5 정도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닥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네개다 봤습니다. 전체 보이기는 전체 지오메트리와 전체 콜라보레이션 다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패널 안에 들어있는 지오메트리 만 보인다. 이거는 선택한 것만 보이고 기타는 숨기고요. 이거는 기타를 코스트한다 이런 얘기죠. 선택해체 숨기기, 선택해체 보이기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해체보이나 얘를 이제 숨겼어요. 숨겼습니다. 숨기고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그렇죠? 이걸 체크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렇죠? 여기 선택하고 선택 개체 보이게 하면 보이게도 됩니다. 그렇죠? 버튼 이게 체크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고스트는 고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만약에 이두 개를 고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가이선 반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가이선 반전. 그쵸? 자 그러면 고스로 트볼수 있는 파일 반전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약한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고스반전이란건 트 뭐냐? 가시선 반전은 아시겠죠. 예, 고스트 선택사항은 고스로 트만드는거고요 고스로 트볼수 있는 파일 반전이란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고스트화시키고 숨기진 넥터와 고스한 넥터는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쓸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보인 다음에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숨기겠습니다. 숨기고요. 두 개만 고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고스트된이두 개는 숨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단 눌러보시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보이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잘쓰진 않습니다. 보니까 고스트 취소하면 다시 원래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스트로 만든 다음에 고스트 취소하고 싶면 고스 트 취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시성 로드는 아시죠? 우리가 불러올 때, 발 열기 할때 어떻습니까? 숨겨진 컴포넌트 가족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가시성 로드라는 개념은 조금은 뭐, 헬프 파일을 봐도 좀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언로드된 제품 지오메터를 필요에 따라 로드하여 표포트 액터를 표시한다.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가시성을 해제를 하면 메모리에서 내려가지 않나. 그리고 체크하면 다시 메모리로 오르지 않나.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건 항상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불러올 때 보통 이제 어떻습니까? 열기할 때 이게 숨겨진 컴포넌트로 가져오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저쪽 원본 파일이 숨겨져 있으면 숨겨진 채로 불러오고. 그렇죠? 체크해서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컴포넌트 가져오기가 가져오지 않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콜라보레이션은 뭘까요 한꺼번에 콜라보레이션을 다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콜아웃, 콜아웃 하고요 BOM 테이블이 뭔지 한번 보죠 콜라보레이션을 일단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오메트리 보이게 하죠. 자, 그래가지고요. 일단 뷰포트를 만들까요? 애니메이션 할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렇죠? 애니메이션에다운 뷰포트다운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 어, 워크샵 있죠? 워크샵에 보시면 BOM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BOM 누르죠. 일단은요. 적용 대상 있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파트로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셈블리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BOM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복제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나의 항목으로 생성되겠죠 그렇지만 항목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뭐 특정한 부분들을 감춰놓고 만들거다 그럼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파트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 지오메트리 뭐, 특정한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항목을 몇개 선택하고 BOM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파트, 전체 다 가지고 BOM ID 생성, 눌러보시죠. 그러면, 예, 여기 BOM 항목에 보시면 쭉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BOM 테이블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밑에 보시면 BOM, BOM 테이블 보이게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눌러도 되고, 아니면 홈에 보시면 여기 BOM 테이블 있죠?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어, 지금 보시면, 어, 볼 베어링 있죠? 일단, X. 누르고요. 여기 볼 베어링이 몇개 있다는 얘기죠? 2번이고 수량이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볼 베어링 안에 지금 똑같은 게2개 있다는 얘기죠. 복잡은이 2번.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라웃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다시 한 번요. 워크샵에서회에 보시면 이게 품번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자, 저는 선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 레벨은 0으로 잡겠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아웃 유형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콜아웃 생성 딱 누르면 이렇게 품번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것들은 이렇게 겹쳐있죠. 나중에는 뭐하는거죠? 이 저작에서 마그네틱 선 있죠? 선을 이렇게 찌익 낚시 엮듯이 굴비 엮듯이 쭉 엮어가지고 정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홈테이블 보시면 이 콜아웃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BOM 테이블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워크샵에서도 여기서 콜아웃 숨길 거냐, 말 거냐, BOM 테이블 숨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가시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따로 저장을 해드리죠. 하면서 생성되는 것들은 될수 있으면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였까 BOM, 그 다음에, call out, 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뷰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뷰이 저장되었습니까? 얘 예, 누르죠. 그럼 뷰가 아마 하나 생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시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